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요즘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2연타로 오랫동안 fps만 즐겨서 뭔가 색다른 게임이 해보고 싶은 요즘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심심함을 달려줄 새로운 게임이 출시하였습니다 그 이름 유명한 몬스터헌터 월드죠 지금껏 콘솔 게임이라고 배틀그라운드 말곤 즐겨본적이 없는 당신 아 뭔가 할건 없고 적당한 rpg가 땡기는 당신 내가 컨트롤 하나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콘솔 게임은 처음이라고요? 괜찮습니다 뭐? 몬스터들이 너무 흉측하게 생겨서 못하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세상에 카메라 켰을 때 셀카 모드인 것보다 흉측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 몬스터헌터 월드가 뭔지 궁금하시거나 혹여나 샀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흑열정구의 괴수사냥꾼 세계인문 에디션 자 먼저 이 게임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무기를 선택해서 거대한 몬스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몬스터의 부산물로 강한 아이템을 만들죠 그리고 그 강한 아이템으로 더 강한 몬스터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더 강한 몬스터의 부산물로 더 강한 아이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더 강한 아이템으로 더더 강한 몬스터를 잡습니다 이걸 무한반복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몬스터헌터 월드의 고인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놀랍지만 이거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을겁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몬스터헌터 월드는 시리즈별로 내려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rpg를 떠올려보면 뭐막우라우라 전사나 막퓨슝퓨슝 아처나 막 풍팡팡 매지션 등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 몬스터헌터 월드에는 직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직은 캐릭터가 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이죠 무슨 개소리냐구요? 직접 해보면 캐릭터가 아닌 여러분들이 단련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게임이 떠오르긴 하지만 거기까진 아니니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 몬스터헌터 월드는 안 그래도 식당가서 주문 하나 하는데 쩔쩔매는 결정중증장애에 빠진 우리들에게 무려 14종이나 되는 무기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쓰라는 아주 잔인한 고문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잔인한 방법이란 걸 아는지 우리들의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귀여운 고양이를 동반자로 내어주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칫한번에 속아 넘어가주지 <웃음> 귀여워 어쨌든 무기야 골라야하니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기 전에 여기도 당연하게 좋아요 무새들이 있을겁니다 뭐가 좋아요? 무슨 무기가 가장 세요? 어떤 무기가 간지 났나요? 전에도 말했듯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순위에 목숨을 거는 한국 게이머들 특성상 무기 순위를 알려줘야 마음이 좀 놓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무기가 꾸지고 무슨 무기가 좋은지 굳이 척도를 내리고 싶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위 수려피리 피리를 요래저래 휘두른 다음에 뿌하고불어주면 아군에게 버프를 주게 됩니다 내가 바로 우주최강변태 쓰레기관종이다 하신다면 이 나팔을 휘휘휘둘러 뿌하고 감동적인 선율을 들려준다면 당신은 이미 몬스터헌터 월드의 훌륭한 음유시인이 되어있을겁니다 13위 한손검 그냥 평범한 한손검과 방패로 적을 공략합니다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날아가고 때리고 응? 뭐가 이상한 것 같지만 아무튼 안심하고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 딱 좋은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12위 건렌스 랜스. 랜스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에 그렌스에 총을 달아놨어요 존나게 맞고 이렇게 큰 창으로 퓁퓁퓁퓁 찌르다가 푹하고 찌르고 펑 하고 터트리는게 전부입니다 무기가 좀 이상하다고요? 쉿전건엽분들이 들었다간 큰일나요 그리고 이거 약간 몬스터들의 엉덩이에 박고 터트림면 묘한 기분이 11위 랜스 그냥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방패 들고, 이따시만한 렌스를 들고요. 푹, 푹, 푹 찌르기만 합니다. 네, 그냥 찌르는 게 전부예요. 12. 해머. 말만 들어서는 뭔가 존나 무겁고, 무, 뭔가 묵직할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이 막 움직이면서 차징하고요. 과학 시간에 배웠던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용해서 해머를 이리저리 휘휘휘 두르고, 좀 질린다 싶으시면, 쿵떡쿵떡, 떡방아를 찍어도 되네. 생각보다. 야무기네요. 9위 슬래시엑스 막 도끼로 흐랴 흐랴 흐랴 해가지고 게이지가 어느정도 차면 검으로 변형해서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묵직한 무기라고 할수 있죠 또한 칼을 시뻘겋게 만들어서 이래저래 펑퍼 터트릴 수 있는 아주 팔색조 같은 녀석입니다 물론 저는 한번도 안 써봤지만요 8위 헤비보호건 메탈슬러그를 하는 느낌으로 막 탄을 갈아끼우면서 요래저래 헤비머신건도 쏴보고 다양한 탄을 이용하는 무기입니다 아 메탈슬러그 하고싶다 7위 라이트 보호건 헤비보호건에서 그냥 무기가 좀 가벼워지고 사용할 수 있는 탄창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설명이 성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더 설명할게 없습니다 그냥 쏘고 피하고 장전하고 이거 무한반복이거든요 6위 조충곤 현실적인 헌팅 액션 게임에서 무슨 진격의건 입체기동 마냥 혼자 날아다니는 잼잼곤입니다 이 무기는 초등학생 시절 과학시간에 곤충은 머리가슴배로 이루어졌다는걸 아 물론 이게 곤충은 아니지만 아무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 마냥 몬스터의 머리 가슴 배에 본인이 소유한 벌레를 슝 하고 쏴서 각기 다른 버프를 얻어 운용합니다 뭔가 진짜 입체기동을탄것 마냥 꿀점을 느끼고 싶다면 조충곤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아 물론 저는 조충곤 쓰다 버렸지만요 5위 차지엑스 아마 이 무기는 초고출력 스킬을 맞출 때마다 코카인 5 0 0 0 g 을빤것 같은 몬스터헌터 최고의 뽕맛을 선사해주지만 그만큼 운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무기입니다 그냥 고인물 전용 마약이라고만 해두죠 4위 쌍검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그냥 닌자마냥 쇽쇽쇽 하고 파고 들어가서 그냥 사정없이 퍽퍽퍽팍 때립니다 심심하면 서비스로 몬스터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쫙 긁어주는 인심까지 보유한 이 시대의 닌자들이 사용하는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딜은 약하지만 끊임없이 무다무다를 원하시는 분들은 첫눈에 뿅갈 것 같은 무기라고 해두죠 3위 대검 나는 존나 무식하게 센걸 원한다 하시는 쌍남자들만 사용한다는 전설의 무기입니다 일단 이건 촘나게 느립니다. 약간 토끼와 거북이의 전라동화에서 거북이가 대검을 들었다면 토끼가 자고 일어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 아들이 다시 경주를 뛰어도 토끼가 이길 정도로 인게임 내에서 가장 아주 느린 무기입니다. 대신에 뽕맛은 차지엑스 다음으로 죽여주는 쌍남자식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무기죠. 실제로 인게임에서 써보시면 몬스터들의 크기를 막론하고 머리를 으깨버린다는 느낌을 주는 얼마 안되는 무기라고요. 참고로 전 이걸로 엔딩까지 봤답니다 2위 활막 닌자처럼 멋있게 슬라이딩 하면서 활씨를 당기며 겉멋을 잔뜩 부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마치 원거리 무기계에 싼것 마냥 슬라이딩을 반복하면서 실세 없이 오라오라오라를 반복해주는 무기입니다 1위 태도 검먹과 성능의 끝판왕 무기 태도 당신이 뭔가 간지나고 멋지게 적을 죽이고 싶다면 이만한 무기가 없을겁니다 멋지게 큰검으로 쇽샥 배고 회피하고 쇽샥쇽 배는 최고의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괜히 부동의 1위인게 아니죠 게다가 멋지게 날아서 쫙 내려 찍는 이 공격은 태도의 존재의 의라고 해도 될정도로 정말 멋있는 공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무기가 기다리고 있는 몬스터헌터 월드 역시 직업은 없고 오직 단련만 있는 게임인 만큼 무기 선택에 따라 게임의 재미가 달라지게 되니 저게 강함의 순위는 아니니까 제발 어떤 무기가 좋아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직접 써보세요 내 손에 맞는 무기가 제일 좋은 무기니까요 자마음에 드는 무기를 선택하셨나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 남은 건 우리들의 환불판독기 안자냐프를 잡으면서 샷건을 때릴 일과 멘탈판독기 내리기간테를 잡으면서 자신의 멘탈의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체험할 일이 남았네요 아 근데 네 뭔가 이상하지만 최종보스가 내리기간테보다더 쉬워요 그러니까 내리기간테 잡으면 그냥 엔딩받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최종보스를 잡고나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몬스터헌터의 절반을 클리어하셨습니다 이제 엔딩이후로 나오는 파란 피카츄 키린 끝난줄 알았지만 다시한번 등장하는 멘탈판토끼 입을좋아 황금엄마 맘타르트 연비룡 나나 테스카토리 옆동네 호스트 판타지 14에서 넘어온 몬스터인 베이모스까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잡아야할 몬스터들은 아직 널리고 널렸습니다 아 물론 일반 몬스터보다 더 강해진 역전 몬스터를 잡으며 장식주와 용맥석을 구하는 끝없는 노가다를 하면서 점점 캐릭터를 강화시키면 몬스턴터를 거의 다 즐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서 몬스턴터 월드 세계에 들어와 지랄 맞은 발광공룡 치치아크부터 자기 빼고 노는걸 죽어도 용납 못하는 몬스턴터 최고의 관중 그 새끼까지 다양한 몬스터들을 찢어 죽이면서 성장하는 감동실화 헌팅액션 rpg 몬스터헌터 월드 지금 바로 구입하여 멋진 헌터가 되어보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